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것은요 벚꽃 향기 물씬나는 벚꽃 템플릿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 제목과 그리고 목차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이미지부터 가져와야 해서 픽사베이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체리 블라썸이라 치고 벚꽃 이미지를 가지고 가볼게요 다양한 벚꽃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선택했는데요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각형 도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미지 크기만큼 사각형 도형을 그려준 뒤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분홍색 위주로 해주시면 되는데 분홍색은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해볼게요 분홍색은 자 굉장히 얇은 분홍색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투명도를 한 30, 25% 정도로 주면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줘보니까 색상이 분홍색 느낌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이 상태에서 도형을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사각형 도형을 중앙에다가 그려 줄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채우기 흰색으로 채워 주시고 그리고 선은 약 검정색보다 조금 밝은 느낌의 색상으로 채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도 한 3pt 정도면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 다음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해서 살짝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줄게요 오! 뭔가 겹치는 느낌이 만들어졌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해볼 것은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벚꽃 아이콘을 놓아 볼 건데요 벚꽃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체리 블라썸이라고 쳐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검정색 테두리가 있는 이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png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게요 다운로드 받은 벚꽃 png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왼쪽 상단에 좀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오른쪽도 작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뭔가 좀 블링블링하고 그리고 좀 벚꽃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앙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완전 기대라고 적어봤고요 중앙 정렬 후 글꼴을 좀 키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 텍스트는 너무 얇은 글씨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굵은 글꼴인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써볼게요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썼는데 조금 작아졌죠? 더 크게 키워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똑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제를 해줘서 복사를 한 뒤에 완전 기대 자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렇게 검정색만 하면 검정색 텍스트만 하면 조금 느낌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이거 색상을 좀 바꿔줄게요. 텍스트 상자 설정에 들어가서 일단 실선을 그어줄게요. 실선은 검정색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단색을 채워줄 건데 색상은 살짝 분홍 느낌의 색상을 가지고 와볼게요. 그리고 실선도 좀 두껍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는 이 텍스트에도 위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서식 복사,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Ctrl Shift V를 눌러서 똑같이 만들어준 뒤에 안에 있는 색상만 바꿔주면 아주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색상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위쪽 텍스트와 아래쪽 텍스트의 길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줄게요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더 깔끔해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현재 이 슬라이드를 복제하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해준 뒤에 자 이번에는 목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목차를 만드는 것도 간단합니다 안쪽에 있는 상자를 그룹화 시킨 다음에 조금만 더 이것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벚꽃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벚꽃도 위치를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중앙에다가 이제 새롭게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목차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글꼴은 나눔 바른 펜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똑같이 그리고 아래쪽으로 똑같이 차를 입력해주고 텍스트의 크기를 조금만 작게 만들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아까 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 주려면 전환 효과에 있는 모핑 효과를 주면 되는데요 모핑 효과를 주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고 제 블로그에다가 이거 그대로 공유해 뒀으니까 블로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올게요.